내가 나한테 반한다고 해야 될까? 저번에 봤던 애였나? 뭐한다 얘? 나 여기 있나왜 웃고 있지하하나 갈래? 사나지 있지 않기? 나그손 불렀는데 워 하는 게중요해 그래 근데 고양이가 있어 아니 약간. 뭔 소리야 아, 좋아요? 오. 그냥 들이붓는데요? 어.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. <웃음> 어, 너무 이쁘다감사합다저태양이 <웃음> <웃음> 되겠습니다.